<웃음> 어, 하얗게 태웠다. 치킨 먹어야지. <웃음> 라메이카를 먹어볼까요?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반마리 자메이카 반마리 다리 두 개에 14,900원? 오 oh 마이 갓. 어디 있는겨? 파는 거 맞아? 자메이카 어디 있나요? 야, 드디어. 통다리구이에, 뭐야, 22,000원? 아, 뭐야, 여기 있네. 아, 누가 콜라를 2,500원 더 주고 먹어. <웃음> 이야. 아, 어. 어, 냄새. 빨리, 마, 빨리 먹자. 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불닭불닭 와..냄새 장난아니.. 우와.. 퍼펙트! 이야..진짜 맛있다빨리가자 짜메이카 먹을까? 매콤한 불닭볶음면이 올려서 치즈, 마요네즈, 맛있는 꿀조합 모두 먹을 거야 홍사운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야내이 맛을 이고 살았구나 야. 너무 맛있다. 저번에 자메이카 먹을 때 치즈 올려 먹는 게 맛있었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야. 그 치즈가 구워진 냄새가 <웃음> 와. 와. 어, 잘 먹었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자주 먹던 음식 두 개를 먹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 저...